얼마 지나지 않아 이 둘이 통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 횟수가 처음엔 한 번이라더니 그 다음엔 두번 그리고 오늘 보도에선 최소 네 차례라는 보도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.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만은 이러다 이 둘이 만났다는 보도가 터질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. 어쨌든 이두 사람의 통화, 즉네 번의 통화에서 나는 얘기에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김성태의 진술에 의해 알려진 이네 번의 통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특이점이나 공통점들이 존재하는데요. 이걸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.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선 이재명과 김성태 2019년 1월 17일 북한과 쌍방울간 500만 달러 송금 합의 후 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이재명이 고맙다라는 말을 김성태에게 했다고 하지요 그 다음 같은 해 7월 이화용의 휴대전화로 다시 한번 이재명과 김성태는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재명의 방북비용 대납과 관련해 북한과 논의가 이루어졌던 시점이었습니다.